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생얼을 준비했어요. 제가 지금 거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소음이 들릴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메이크업을 할거냐면요 오 머리가 너무 딱 좋네 오늘은 좀귤 느낌이 나는? 오렌지? 귤? 막 이런 느낌을 제가 생각하고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아시죠? 메이크업 할 때마다 이렇게 즉석으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뭔가 즉석으로 이렇게 그때그때그때그때 그때 그때 그때 이렇게 메이크업을 할것 같아요 제품도 제가 다안 가지고 와서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비몽사몽인 것 같아 우선 세안을 하고 나왔으니까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이제 패드로 피부결을 한번 정리를 해줄 건데요 오늘은 제가 토너를 사용을 안 하고 간편하게 원스텝 패드를 이용할 거예요 패드는 요거를 이용할 겁니다 코스알엑스 원스텝 그린 히어로 카밍 패드 이거는 제가 원래 진정 진정용이었나? 아무튼 파랑 색깔은 수분이었고 빨강 색깔은 뭐 진정이었나? 아무튼 좀 그런 거였어요 아무튼 그거를 다 써봤는데 초록 색깔은 이번에 새로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진정이라고 써져있어요 근데 그린이어서 뭔가 더 진정진정할 것 같아 이거 패드를 먼저 이렇게 닦아주고 렌즈를 껴주고 시작을 할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렌즈를 껴줍니다 렌즈는 요 퍼스트릿 그레이 뭔가 오렌지랑 느낌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됐다 오, 뭔가 눈매가 또렷해졌어 어쨌든 이제 기초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토너 대신에 패드를 사용을 해주고 오늘은 세럼 대신 그냥 앰플이랑 크림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어 앰플은 요거를 사용해줄 겁니다 닥터벨 머 시카 펩타이드 앰플 제가 기초를 되게 많이 바꾸잖아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세럼은 속건조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잡아줘서 이제 뭐 화장 같은 거를 안 뜨게 해주고 수분을 채워주는 그런 용도로 보면 되고 제가 지금 바를 이 앰플은 민감한 피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케어해주는 그런 앰플이거든요. 좀 피부 장벽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앰플이에요. 특히 제가 요즘 좀 추워지면서 이 앰플을 소개를 많이 좀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짠 이렇게 물 같은 제형입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흡수가 되는 앰플이에요 피부가 좀 유난히 민감할 때 예민해지고 좀 자극받았다라는 느낌이 들때 손이 좀 자주 가더라고요 그냥 겉만 보호해주는 그런 앰플이 아니고 피부 속까지 완전히 이렇게 막 케어를 해주는 제품이에요 피부 탄력이나 뭐 피부결? 손상된 피부결? 그리고 피부톤 개선까지 완전하게 확실하게 검증이 된 그런 앰플이라고 해서 저도 좀 이렇게 예민한 날에는 요거를 가끔씩 써주고 있어요 요거를 얼굴에 이렇게 닥터빌모 제품이 워낙에 성분도 되게 순하고 그래가지고 더페이스샵이나 네이처 컬렉션 이런 데서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좀 주변에서 워낙에 좋다 좋다 막 그런 추천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번 써봤던건데 바르자마자 이렇게 쏙 흡수되면서 좀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 속에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일단 제가 피부가 엄청나게 예민한 편인데 발림성이나 사용감이 되게 좋아가지고 놀랐던 제품입니다 바른지 지금 1초? 1초 지났는데 벌써 여기 흡수가 다 돼가지고 보통 앰플 같은 거는 좀 꾸덕꾸덕한 제형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꾸덕꾸덕한 제형이 부담스러워서 앰플을 좀 꺼려하는 편인데 요거는 진짜 물 같은 타입이어가지고 이렇게 쏙 흡수돼서 저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가볍게 그냥 바를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피부가 저처럼 좀 많이 민감하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추천하는 기초제품을 샀다고 d m 을 엄청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도 많이 먹고 일단 더 그런 생각을 했죠 좀 안좋은거 추천하면 안되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저 믿고 사용해보세요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 가볍고 진정시키기 좋은 그런 앰플입니다 원래 보통 아무것도 안하는 날에는 그냥 가볍게 딱 앰플까지만 마무리를 해주는 편인데 좀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많고 피부에 손상이 좀 많이 된 그런 날에는 크림까지 같이 발라주고 있거든요 크림은 요 크림을 사용할 거예요 닥터벨마 어드밴스드 시카 리커버리 크림 요거는 민감성 피부 장벽 강화 및 미세 스크래치 개선 효과가 있는 <웃음> 크림이에요 이렇게 읽으니까 되게 CF에서 읽는 것같네 아닌가요? 아무튼 요거를 발라줄 건데요 오늘은 뭔가 더 건조해가지고 요 크림을 같이 사용을 해줄게요 요게 제형이 이런 식으로 좀밤 타입처럼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엄청 크림 같은 그런 제형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밤 타입이에요 뭐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걷어내도 되게 투명하게 조금조금씩 밖에 걷어내지지 않아요 요런식? 밤 타입 같아요 밤 요거를 발라줄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피부 장벽 뭐 이런거 강화해주고 스크래치까지 개선을 해준다고 써져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실감을 많이 못하는 편인데 확실히 앰플 바르고 나서 이 크림이랑 같이 발라준 날에는 좀 피부 속이 탄탄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피부가 좀 장벽이 진짜 강화가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피부가 엄청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딱 한번 얼굴이 팍 스쳐가면 그것 때문에도 이제 피부가 많이 반응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밤에 이거를 발라주고 있죠 이렇게. 이게 렇밤 타입인데 좀 무겁거나 이런 밤 타입이 아니고 굉장히 촉촉하고 가벼운 타입의 밤 제형이에요 사실 시카 라인은 좀 유독 모뭐 아니면 도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카 라인이 정말 안 맞아요 완전 유명한 라인의 시카 제품들도 좀 되게 효과가 좋다 해가지고 사용을 해서 쓰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그 뒤로는 피부가 오히려 더안 좋아지고 유분기만 올라올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피부 타입이 약간 저랑 비슷하셔가지고 시카 라인 혹해서 샀는데 피부가 뒤집히셨다 하는 분들이랑 아니면 은좀 시카 라인이 유독 가격대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서 구매를 못했다?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카 라인인데도 시카 라인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들 정도로 되게 좀 가벼운 제형이에요 기름기가 없고 지금 벌써 다 흡수됐어요 저는 원래 시카 라인 사용하면 은 유분기가 좀 느껴져가지고 되게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 크림은 좀 가벼운 느낌이 훨씬 더 강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같은 날에 많이 발라주고 있습니다 짠 기초 케어를 되게 길게 했네요 뭔가 기초를 이제 소개를 정확하게 해줘야 될것같요 아무튼 이렇게 했으면 이제 피부로 넘어갈 건데요 우선 컨실러로 요런 붉은 잡티들을 좀 가려줄게요 제가 피부가 한창 좋아졌다가 지금 또 보면은 이런 데가 뭐가 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슬퍼요 맨날 잠을 아침 7시에 자고 막 이러니까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맨날 아침에 자는 것 치고 피부가 좀 그래도 많이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아무튼 컨실러는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를 사용할 겁니다 컬러는 21호 웜 아이보리 컬러예요 이걸로 일단 이런 붉은 부분을 갈라줄 거예요 아 피부가 좋아져가지고 방심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됐네 컨실러 이렇게 해줬으면 그냥 쿠션으로 자연스럽게 펴줍니다 오 뭔가 오늘 피부가 되게 쫀쫀하게 잘은것 같은데 컨실러 하면 원래 되게 뜨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트러블이 나도 절대 뜨지는 않아요 피부결이 괜찮아져서 그리고 이제 바로 쿠션으로 들어갈 건데 쿠션은 맥스튜디오 퍼펙트 하이드레이팅 쿠션 컴팩트를 사용해 줄 거예요 N18 호고요 오늘은 좀 피부를 촉촉한 피부로 표현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찍어서 톡톡톡톡 두드려줍니다 환절기 때는 보송보송한 피부에다가 쪽쪽쪽쪽 갈라져가지고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쿠션이 되게 저는 좋은 게 커버가 어느 정도 좀 되긴 되거든요. 커버를 다 떠나서 제가 사용해본 쿠션 중에서 제일 촉촉하게 발리는 것 같아요. 제 인생 쿠션이에요. 뭔가 컬러도 그렇게 확 튀지도 않고 정말 딱 예쁜 광이 나는 그런 쿠션이에요. 보통 이런 촉촉한 쿠션을 바르면 좀 피부가 안 예쁘게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너질 때도 진짜 예쁘게 무너지는 편이에요. 솔직히 저맥 맥 쿠션을 원래 좋아하기는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짠! 피부 표현 대박이네. 음, 이렇게 자연스러운 광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겠죠? 파우더는 오늘도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파우더를 사용해줄게요. 이 파우더는 굉장히 무난무난해서 손길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브러쉬는 리얼테크닉스 브러쉬 요렇게 생겼어요 한쪽은 제가 블러셔로 사용하고 한쪽은 파우더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얇게 찍어서 요런 눈 부분이랑 헤어라인 그냥 대충 쉐딩할 부분이랑 제가 좀 광이 안 났으면 하는 부분에다가 칠해주면 되거든요 여게코 옆이랑 이 파우더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가격대는 무난하지 못하지만 솔직히 좀 저렴한 파우더 중에서도 괜찮은 파우더가 되게 많잖아요 저는 저렴한 파우더를 써도 HD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투명하게 그냥 진짜 유분기만 샥 잡아주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다른 것들은 사용하면 거의 이 위에 파우더가 얹혀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다른 것들 사용해보니까 저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유분기만 잡혀서 이렇게 이제 쉐이딩 어 눈앞이 뿌얘졌어 파우더 때문에 이제 쉐이딩을 해줄게요 쉐이딩은 이니스프리 케이스 디자이닝 듀오 낙엽진 오솔길 그리고 브러쉬는 플라리아 블렌딩 브러쉬에요 요거를 이렇게 양쪽을 자연스럽게 섞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제가 뭐지? 전 영상에서인가? 좀 쉐이딩을 좋은 거를 못 찾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나마 찾은 쉐이딩 요거는 사실 제가 사용한지 좀 됐거든요 한 1년 전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뭐 스킬이 부족했던 건지 아무튼 별로였었는데 지금 사용해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붉은기도 적당히 안 돌고 그리고 컬러 자체가 이렇게 연한 컬러랑 진한 컬러랑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적당히 다양한 음영을 연출할 때딱 좋은 것 같아요 코는 평소 하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날렵하게 빼줍니다 콧대를 좀 얇게 잡아줄게요 대를 얇게 잡아줘서 코를 좀더 얇아 보이게 날렵해 보이게 끝에도 턱 밑에도 이렇게 저는 입술 밑에가 이렇게 들어간 게 너무 예뻐보이는것 같아요 그럼 입술이 조금 더 도톰해 보이고 응? 구마가 올라오는 <웃음> 맨날 무릎 위에 올라와 보여주고 싶은데 고마가 맨날 이렇게 무릎 위에 올라와요 촬영하고 있으면 엄마야 여기 봐봐 고구마 여기 봐봐 안녕 고구마 많이 컸죠?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인중 위에도 살짝 터치를 입술이 좀 도톰해 보이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턱 라인은 얇게만 잡아주고 넓은 브러쉬로는 이 라인을 먼저 잡아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줄게요. 오 뭔가 턱선이 엄청나게 생겼는데? 그쵸? 더 열성해졌는데? 그리고 이런 헤어라인도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푸드 브러쉬로 턱을 좀 전체적으로 넓게 해줄게요. 안쪽으로 둥글려가면서 깎아줄게요. 머리카락 좀 없애봐. 이렇게 전체적으로. 뭔가 이쪽이 더 올라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기분 탓인가?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윤곽을 잡아줍니다. 고마워, 너 뭐하냐 여기서? <웃음> 못본척 하는 거보세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눈썹은 제가 약간 오늘은 올린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우선 베이스로 클리오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레디쉬 브라운 요거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요거는 약간 레드빛이 도는 브라운인데 제가 영상으로 보면 은 머리가 좀 까맣잖아요 많이? 근데 실제로 보면 색깔이 좀 빠져서 브라운 빛이 되게 많이 돌아요 그래서 이걸로 틀을 잡아준 다음에 케이크 타입 브로우로 한번 그 위에 덮어줄 거예요 제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면 토니모리 그 브로우를 사용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베이스로 깔아줄 때는 클리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눈썹 좀 자세히 보여줄까? 여러분들이 제가 눈썹 그리는 법을 되게 궁금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지금 눈썹이 정리가 안된 상태여서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눈썹이. 이거를 그냥 무시를 해주고 그냥 앞부분부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줍니다. 이번에는좀 얇게 눈썹을 그릴 거여서 앞부분에 요정도까지만 그려주고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주고 네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무시를 해주고 바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렇게 얇게 따준 다음에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눈썹 그리는 게 가이드가 있고 없고랑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주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그림,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색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 요 케이크 브로우로 이 위에다가 색칠을 해줄 거예요 브러쉬는 ELF 요런 일자 형태의 브러쉬를 이용해 줄 거고요 브라운이랑 그레이랑 적당량을 섞어서 덜어내 준 다음에 앞부분부터 이렇게 채워주는겁니다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살살살 채워줄게요 그리고 풀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빗어줍니다 이렇게 그려주면서 빈 부분은 브러쉬로 조금 조금씩 살살살 채워주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그래도 <웃음> 이렇게 정리 안된 눈썹에서 좀 이렇게 올라간 눈썹이 그려졌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눈썹을 그려줍니다. 눈썹이 뭔가 이쪽이 더 깔끔하게 그려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눈썹 정리를 못해서 지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눈썹은 딱 여기까지만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도 이제 밑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저는 밑그림을 뭘말 그리냐면 우선 애교살을 그려요. 아이브로우 이거 그려줬던 이 브러쉬로 애교살을 진짜 아주 살짝 그려줘요. 이렇게 이 요,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그려줍니다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아이라인 베이스는 이렇게 애교살을 그려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라인으로 들어가야겠죠 섀도우는 오늘 이 팔레트를 사용할 을 건데 요거는 클리오 프리즘 멀티 팔레트 01 플레이 주크박스예요 요거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던 건데 컬러들이 도, 대체로 이렇게들어가 있거든요 요렇게 좀 주황주황하면서 유니크한 컬러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이제 베이스와 모든 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한 펄은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음..우선 이게 무슨 컬러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여기 왼쪽에서 두번째에 있는 요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 거예요 브러쉬는 이니스프리 미디움 아이섀도우 브러쉬 이걸로눈 전체적인 부분을 깔아줍니다 이렇게. 오, 되게 음영이 이쁘고 뭔가 몽환적인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 이렇게 눈 밑에도 이렇게 전체적인 음영을 주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요 약간 오렌지빛이 도는 컬러의 섀도우를 이용해 줄 거예요. 요거는 약간 오렌지빛이 섞인 그런 브라운 톤의 섀도우거든요. 이걸로 우선 눈 전체적인 음영을 잡아줄 거예요. 요뒷 부분이랑 전체로 쌍꺼풀 라인까지 이렇게 그리고 눈앞 부분에도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눈뒷 부분도 이렇게 우선 여기까지만 딱 베이스 컬러를 해주고 이제 아이라인을 먼저 그려줄 건데요. 아이라인은 토니모리 백젤 미라클 핏 슈퍼프루프 라이너 로지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 정말 애정하는 라이너입니다. 왜냐면 안 번지거든요. 절대 안 번져요. 그래서 이걸로 우선 이렇게 뒤쪽 점막만 채워줄게요. 한 손으로 하니까 되게 불편하네. 이렇게 뒤쪽 점막만 먼저 채워주고 앞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라이너가 라이너가 여기 중간에 약간 삐꾸가 났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해주고 그냥 이렇게 쭉 이어서 라이너를 그려줍니다. 눈매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빼줄 거예요. 이렇게 빼주고 사선 형태 브러쉬를 이용해서 요런 지저분한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 부분도 요렇게 라이너를 그려줍니다 여기 반대쪽도 일단 그려주고 올게요 요렇게 라이너까지 다 그려줬습니다 그럼 이제 오렌지 컬러를 또 이용을 해줄 건데 이용을 해주기 전에 약간 저는 눈 뒷부분이 트여보였으면 좋겠어서 여기 아까 사용했던 그 오렌지빛이 도는 그 브라운 컬러로 눈 뒷부분을 조금 트여보이게 해줄 거예요 여기 뒷부분을 이렇게 여기 밑에까지 채워줬으면 약간 오렌지빛으로 포인트를 줄 건데요 여기 보면 펄이 약간 섞인 오렌지 완전한 오렌지빛의 섀도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눈 앞부분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그리고 눈 윗부분에도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주고 이제 뷰러랑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뷰러는 마조리카 마조리카 뷰러입니다 제가 이거는 전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뷰러예요 굉장히 잘 집혀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걸로 이렇게 해주고 마스카라는 토니모리 퍼펙트 아이즈 쇼킹프로프 마스카라 브라운 앤컬 컬러를 음. 이용해 줄 겁니다 요것은 정말 정말 강력한 마스카라입니다 평소에 마스카라가 너무 잘 지워져서 좀 짜증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용하면 절대 안 지워져요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해주면 그날 하루 다음날까지 안 지워져요, 이거는 진짜 근데 또안 지워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되게 고정이 확실하게 돼서 저는 이렇게 풍성하고 되게 긴 속눈썹을 연출하고 싶을 때이 마스카라를 많이 써요 이렇게 약간 떡진 듯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그리고 이게 색상도 좀 브라운 색상이어가지고 부담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브라운 색상 원래 마스카라는 잘안 쓰거든요? 티가 많이 안 나서 근데 이거는 브라운 색상인데도 티가 되게 잘 나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막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줍니다 아 여기 너무 거슬리네 눈썹 정리 안된게짠 이렇게까지 하면 아이메이크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블러셔를 해줄 차례예요 블러셔는 저는 약간 오늘 귤 느낌이 나게 해줄 거거든요 오렌지 약간 팝한 컬러랑 좀귤 느낌이 나는 아 뭐라는지 모르겠어 요 아무튼 그렇게 해줄 거기 때문에 블러셔를 음, 두 가지 정도 믹스를 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 컬러로 에뛰드하우스 러블리 쿠키 블러셔 감귤 타르트 컬러 이 컬러가 굉장히 좀 쨍한 오렌지 컬러거든요. 정말 그냥 오렌지 그 자체에요. 우선 이걸로, 이게 사선으로 해주는 게 예쁘겠다. 이렇게 사선으로 안쪽으로 해줄게요. 브러쉬는 뭘 사용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안에 내장되어 있는 퍼프를 사용할게요. 이렇게 중앙부터,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중앙부터 칠해줘서 양쪽으로 좀 퍼지게 해줄 거예요. 중앙에 발라주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 정도로 오 색감이 되게 쨍하다 부담스러워서 못쓸줄 알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에다가 해줄 거예요 여기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아 진짜 저가 Q&A랑 되게 밀려있어요 찍고 싶은 영상들이 Q&A랑 사진 보정법이랑 그리고 뭐 구독자 그런 이 공지도 해야되는데 뭔가 그런 것들 없이 자꾸자꾸 막 넘어 그냥 넘어가버리는 것 같아서 일단 Q&A를 빨리 계획을 해야겠어요 24일에는 일단 제가 팬미업 처음 첫팬미업을 해요 그래서 그 공지는 제가 또 따로 올릴 거고요 갑분..갑분싸네 완전? 아무튼 그렇게 따로 올릴 거고 Q&A를 먼저 계획을 하겠습니다 짠오 예쁘다 이렇게 양쪽에 사르르 물든, 물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양파가 방금 식탁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의자를 잡고 올라갔어요 역시 난널 약하게 키우지 않았어 그리고 두 번째로 요 네이처 리퍼블릭 바이플라워 아이섀도우 13호 바나나 옐로우 컬러를 이용해 줄게요 요거는 이제 어디에 사용할 거냐면 요 광대 부분 쪽에다가 얹어줄 건데요 요게 가로날림이 조금 있어서 처음에 발색을 좀 조심조심 해야돼 이렇게 전체적으로 덮어줍니다 어 예쁘다! 귤! 이게 만약에 하이라이터였으면은 뭔가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하이라이터가 아니어서 그냥 요렇게까지만 색상을 믹스해주는 정도로 뭔가 시조새 같기도 하고 발색이 되게 엄청나네요 생각보다 놀랬어요 지금 저 여기가 이 위에 아까 처음 사용했던 에뛰드 블러셔로 좀 덮어줄게요 너무...투머치한데? 여기 위에 좀 이렇게 덮어줍니다 색깔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고 쿠션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어?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은데? 이쪽이? 이렇게 이게 색감이 실, 색감이 화면에는 다안 담기는데 실제로 보면은 되게 귤한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뭔가 실제로 보면서 화면이랑 맞추기가 너무 힘드네? 아무튼 블러셔는 딱 여기까지만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립을 해줄 건데요 립은 이렇게두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처음에 베이스로 깔 컬러는 클리오 루즈힐 벨벳 터치 모멘트 요것은 아주아주 아주 벨벳 제형에 컬러가 약간 좀 로즈빛이 도는? 채도 없는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먼저 립 전체에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근데 이게 로즈빛도 나는데 저는 약간 오렌지빛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차로 베이스로 깔아주고, 뽀송뽀송한 립을 연출할 때 사용하는 이니스프리 아이섀도우 브러쉬 컨투어링. 이걸로 립의 경계선을 조금 흐리게 해주고, 입술 이렇게 도톰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와, 근데 오늘 뭔가 기초를 너무 잘 발라서 그런지, 피부 메이크업이 엄청 잘됐는데나 시조세 같다, 지금. 아무튼 이렇게. 오버립을 연출해 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 식스틴 브랜드 식스틴 브랜드 테이스츄 에디션 요것은 펌킨 카라멜 컬러예요 정말 완전 진짜 오렌지 컬러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쨍한 오렌지가 아니라 좀 베이지 톤이 섞인 오렌지 컬러예요 지금 볼 색상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이걸로 안쪽에 전체적으로 갈라줍니다 그리고 브러쉬로 이렇게 해주고 티슈로 이렇게 한번 찍어서 유분기를 조금 제거를 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뭔가 저는 너무 이게 색감이 좀 아쉬워서 아까 사용했던 요노랑색깔 섀도우를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이렇게 입술 전체에 톡톡톡톡 두드려줄게요. 이러면 약간 좀 뽀송뽀송해지는 효과도 있고 입술 전체 색감이 블러셔랑 좀 비슷하게 잡히거든요. 짠! 이렇게 해주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렌지오렌지한 걸 요청을 하셔서 한번 해봤어요 오렌지랑 옐로우가 섞인 색감 제가 이제 이렇게 잠옷을 입고 있으니까 스타일링을 한번 다시 하고 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뭐지? 거울로 봤을땐 예뻤는데? 응? <웃음> 아닌데 이거는 앞머리 있는게 귀여운데 이렇게라도, 이렇게라도 할게요 아니야 앞머리가 있어야 돼 에이. 후 짠! 뭔가 제가 완벽하게 원했던 스타일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뭔가 뭐라고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뭔가 여기에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 제가 베레모 쓰고 머리 넘기고 나서 이렇게 갈색 옷 입고 잠깐 찍었던 그 클리오 영상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영상 스타일링을 되게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스타일링에 맞춰서 오렌지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또제 취향대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조새같이 메이크업을 해서 오늘은 그냥 스타일링을 이렇게 해보았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됐죠 어쨌든 저는 이만 영상을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번 환절기 미세먼지랑 좀 이런 건조한 것들 조심하시고 저랑 같이 조심해요 <웃음> 그러면... 하 이렇게 어색해? 왜 이렇게 어색하지? 그럼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안녕!